한번더 바람을 불어줄까아 이렇게 와 신기하다 어? 저 우리 잡고 싶어 오린지 뭔지 잘 모르겠지만 잡고 싶어 아아 우리 아, 날아갔잖아 저 조절 되게 못하네요 야 가자 가라! 어? 물고기인가? 뭐가 많이 살고 있구나. 신기하다. 좀 바람을 세게 해볼게요. 자! 전속력으로! 재밌다! 가자! 링크가 매우 힘들어하고 있는데 와 물고기! 물고기 두 마리가 저랑 같이 가고 있어요. 물고기 채워라기 물고기 되게 많이 사네. 아 혹시 물고기를 좀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지금 상상을 해. 해보... 어 뭐야 방금 돌토이가너오 돌통기가... 이런 아 아파 맙소사 저 문어 대체 뭐예요? 아이 아오오 오! 잠깐만. 쟤는 갑자기 뜬금없이 왜날 공격하는 거야? 당하고 있는 내가 너무 억울하잖아. 이게 무슨 일이랑. 어, 어디 갔어 또? 없어졌나? 없어졌나봐요. 가자! 저 사당을 향해서 가고 싶은데. 거의 다 왔어. 이제 문어가 공격하지 않느냐 는 배를 버리고 가도 되겠다 왜 이렇게 반짝이는 게 많이 보이지? 반짝반짝 버섯이 되게 많네요 이건 뭐지? 엄청 반짝여 은밀버섯 요리에 사용하면 집중력이 높아져서 소리를 내지 않고 행동하시게 된데요와 되게 못뭐 잡을 때 좋아 좋아 보이는데요 여기 뭔가 엄청난 게 나올 것 같은 느낌이지만 엇 박쥐다 박쥐 박쥐도 한방이에요 일단 사당을 향해서 가야 겠어요 되게 먹을 수 있는 게 많다 아! 버섯을 쳤어 근데 검으로 나무가 베어졌어요 저, 되게 좋은 무기 같네요 역시 뭘 하든 검이 짱이에요 위에도 사과가 있지만, 저 버섯까지만 먹고 사당 가야지. 역시 산속이라 버섯이 많구나. 좋아, 이제 먹을 만큼 먹었어. 이제 어떤 몬스터가 나와서 저를 몰래 때린다 하더라도 회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자 링크. 어 사장이 꽤 멀리 있는 것 같은데요. 저 정도면 배가 필요할 것 같은 느낌. 너네 따라오지 마. 와칼 되게 좋다. 칼로 이렇게 베어지네. 나무가 베어지는 엄청난 칼. 아, 엄청난 칼! 부당벌레! 도망갔다 사슴이 저보고 따라오라고 유인하는 것 같은 묘한 느낌이 들어요 에잇, 악기 한방! 뭔가 아까워요 이칼 뭔가 아꼈어야 될것 같아요 투척창으로 일단 싸울 게 있습니다 어? 어? 안녕하세요 저기요 왕진처에서 들은 국가기밀급의 정보를 하나 코코를 놀라게 하면 알을 낳는다고? 국가기밀이 아닌 꼬꼬 기밀이야구만 아, 뭐야, 별거 아니잖아. 저기로 가서? 어라? 저기 사당이. 아, 이쪽으로 가면 될것 같죠? 이쪽으로 가서? 내가 저 물을 건널 수 있을까? 뭔가 느낌이 아까 그 배를 타고 저기를 갔어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은 이상한 느낌이 드는데 길래도 내려가면 잘 내려갈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어, 뭔가 쫓아오는 느낌인데? 아닌가? 어 뭐야? 뒤에 누구? 없죠? 어? 하이다 이제 새잘 잡아요. 어, 충분히 내려가서 사망할 수 있겠다. 또등산해서 내려가면 돼요. 링크의 특기죠. 등산의 대가. 링크에 내려가는 실력. 잘 내려갑니다. 혹시 여기 빠져서 죽진 않겠죠? 더 안전한 길은 없나? 왠지 물살에. 휩살려서 떠내려 가버리면 어떡하지 한번 가보자